o okay, k 그러면 s i n 타 마이너스 m 사인 세타, cosine, zeta, m i n 이 s root, e sine, zeta, I'm g 2분의 g to write it. m i n u 이분 cosine, z e t 분 루트 2인데 마이너스 루트 2 빼줘야 되니까 루트 2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x 0부터 4분의 5까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0을 하면 1인데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루트 2 0을 하면 0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루트2 파이빼기 파이빼기 0다 더해준다면 안수 루트2 를트2빼지고1 플러스 4분의 파이루트2 그러면 이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20을 곱하면 20 플러스 5니까 답은 25